일본에는 팔지 않습니다. <웃음> 왜? 왜안 팔까요? 그들의, 그들의 건강이 <웃음> 좋아지거나 수명이 <웃음>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들의 건강 그들이 알아서 하는 음. 걸로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댓글을 읽기 바랍니다. 10년 어? 넘게 10년째 에. 화병인 줄 알았다는 거죠. 가슴이 답답한 게 그게 알고 보니까 저우증 환자였던 거예요. <웃음> 자는 동안에 코골이 소리도 없어. 음. 아주 조용하게 누가 목을 스트로 마곤이 음. 숨 쉬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어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을 쉬고. 음. 그래서 화병이 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다가 자꾸 답답하니까 깨는 거잖아요. 음. 자, 서너 번씩 깨니까 이게 음. 잠이 잠을 음. 자다 잠을 자는, 잠을 자는, 자는 게 거예요. 아니죠. 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막 힘들게 일어나고, 낮에 또 힘들고, 밤에 피곤하니까 또 그냥 미쳐 쓰러져 자고, 그러다보면또 밤새 시달리다가 또 일어나고, 이 사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숨을 제대로 쉬게 되고, 목이 편안해지니, 잠을 잘 자게 되니까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건 당연한 사실인데, 번지수를 잘못 찾는 거죠. 음, 음. 화병. 치료하러 다니고, 음. 심리 치료 받으러 다니고, <웃음> 어? 수면제 먹고, 어. 힘들다고 영양제 먹고, 어. 먹어서 조진다고 이게 되는 일입니까? <웃음> 화병이니까 그 저기 정신과 치료 가가지고 하면은 뭐막 여러 가지 물어보고, 뭐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음. 호흡을 고치세요를 못해요 이. 몰른 거죠, 몰른 거지. 근데 같이 잠을 안 자니까 모르죠. 그렇게 나오고 응. 자면서 하는 호흡까지 응.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녹음해도 잘 티도 안 나요. 그렇다 그렇다면서요. 네. 워낙 소리가 작으니까 응. 이런 분들은 녹화를 하면 좋겠어요. 녹화. 밤새 녹화를 하면은 배터리가 다 닳고 이게 아니요 꽂아놓고 하면 돼요. 음량이 안 되잖아요. 응. 어쨌든 그런 분들은 좀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그렇죠. 응.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음. 자꾸 깨고 하면 일단 녹음하면 음. 그 소리를 제가 청진기가 한번 들어봤잖아요. 네네네. 증폭해서 들어보면 음. 이게 숨소리가 들리거든요 음. 호흡이 균일하게 고르게 하는 게 아니고 저 끊기거든요. 음. 이런 분들은 일단 그리고 또 와보면 알아요. 음. 구조가 음. 좁고 혀 음. 크고 음. 목구멍 작고딱 음. 보이거든요. 음. 그런 분들은 반, 반드시 음. 기도를 자는 동안에 평상시처럼 숨쉴수 있게 환경을 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음. 이 저업이신 분들은 그러니까 코골이가 막 소리가 크고, 그런 어. 분들은 옆에서 알아서라도 하는데 어. 누가 이렇게 구박이라도 음. 하고 이러는데 저업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본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어. 의사도 모르고 다 몰라가지고 네, 엉뚱하게 정말 어. 각종 병을 달고 살면서 네. 그렇게 가잖아요. 이게 어. 굉장히 계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제 오신 76세 되신 분도 그분은 아랫턱이확 밀려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병원에 꾸준하게 다니셨대요. 어. 그래서 뭐 심장도 안 좋다고 그러고 뭐머점점다뭐안 좋아지지 뭐뭐 두정맥도 있고 진단은 다 받아갖고 약 먹고 뭐 하고 왔는데 정작 수면은 안 받은 거예요. 음. 그 수십 년을 다녀서 또 몸은 점점 망가져 가는데. 그래서 음. 최근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2제4 음. 수면 다원 검사 한번 받아 봅시다 해서 음. 받았는데 음. 중증보급증이 나온 거예요. 음. 그 양반한테 양악기를 처방했다는 거예요. 음. 근데 정말 이게 왜서해가지고 연세 드셔가지고 바라불면 넘어가게 생길 정도로 약하신 분에게 양학기를 쓴다는 거는 정말 아니 정말 병원에서도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처방했겠죠. 정말. 네 아드님은 밟고 있는데 어머 아, 정말. 음. 정말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뒤로 밀려 있는 거 이렇게 빼서 뒤로 넘어가지 않게만 해주면 숨길 확보돼서 아니 훨씬 좋아지데어 우리 어머니 이렇게 앉아 계실 때 숨쉬기 힘드세요 아니요 잘 쉬어요 근데 잘 나고만 두면 이러는 음. 그럼 앉으실 때처럼만 유지해 주면 되잖아요. 그천초 간단한 일을. 음. 왜 그럼 엉뚱한 데 가서 돈 쓰고 음. 몸벨 있고.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아이, 참. 이 방송을 보신 음. 분께서는 그냥 오세요. 음. 그냥 혹시 코골이 소리 안 나고? 음. 왜저업을좀 본인이 이렇게 자각해서 어떤 증상으로 자각해서 알수 있는 것만 조금 알려주세요. 네, 전화하시면 돼요. 0251. 공둘둘둘 공둘둘둘둘에 제트 제트 제트입니다 어 잠잘 자는 음. 번호 공둘둘둘 음. 자! 눌러야 된다 어디? 여기여기 그리고 여기여기여기를 요기, 눌러 주세요 눌러 눌러 눌러 아유... 잘한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2 5 1 2 공둘둘둘 감사합니다